여수시 화양면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 바닷길을 다섯 개의 대교로 20km를 연결해 놓은 다리가 최근 개통되었다기에 이제 육지가 된 낭도를 트레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메자지의 낭도에 왔습니다. 그림으로 된 문패가 아주 인상적이고요, 정겹게 느껴지네요. 웃음이 절로 납니다. 첫 입은요, 낭만 낭도 마을 식당 있는. 네,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입에 들어서니까요, 마늘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도 준비를 하시고, 반농사하시겠어요? 경기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백야도 선착장에서요, 개도, 하와도를 들려서, 낭독까지 원래 운행을 했던 배인데, 예,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를 계속 조금 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예, 갈림길에도 이정표 있는데요. 마을 입구 예, 산행 시작한 곳 맞은편이 낭도 출장소입니다. 예, 약간 언느길 올라오니까요. 예, 낭도 마을이 한눈에 아, 지금 안기고 있습니다. 뒤돌아 보니까요. 예, 화양대기도 보이고요. 어우 아, 등산로는 초입 아주 깔끔한데요. 어우 야자매트도 려있고요 낭만이 있는 낭도와서 그런가 몰라도요. 아, 정말 그 길도 아주 넓대 넓대 달려있고요. 하면서도 정말 하지만 정말 아주 에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 같습니다. 지금 정상을 가는데요. 그렇게 뭐 크게 힘도 들지 않고요.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을 지금 개도하고 예, 하도 꽃섬 다리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 좋네요. 전망대에서 시원하니까요. 어, 바로 또 내려가는데요. 이거 성산 가려면 아직은 조금 멀었는데 내려간 만큼 한시 산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등산로 길 예, 바로 옆에는요. 걷다보면 예, 바로 500년 된 소나무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바다 경치도 너무 좋고 m 달 t 도 피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습니다 남도로 놀러오세요 이제 이제 예, 앞에 보이는 나무 계단만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역기미 분기점에 왔습니다. 아까 밑에 계단만 올라오면 정상인 줄 알았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thing. t h 정상인 s a 정상은 그냥 쉽게 나타나서 거의 허락하지 않지요. 정상인데요. 네, 돌 무덤입니다. 아마 옛날에 봉화대를 썼던 것 같고요. 정상석은 네, 작은 돌기둥이 전부고 따로 정상석은 없습니다. 네, 정상에서요. 지금 화양대교, 종병대교, 양도대교, 저물작금대교, 빨간색 다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백야대교도 보이고요. 네, 저희들 이제 둘레길 가기 위해서 규포 선착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규포 선착장 가는 길도요. 나무 아, 뭐, 대표로 해가지고 잘 조성해놨습니다. 아, 진달려도 좀안 완전히 망기를 하고요. 아, 이거 큐포 선착장에서 올라오기는 상당히 좀 힘들겠는데요. 내려가기는 좀 괜찮은데요. 예, 이쪽 큐포 그 선착장 쪽에서는 올라오셔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계단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큐포 <웃음> 선착장에서 올라가시면 땀벼나 섞였는데요 네, 이쪽은 내려오는 길로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요 내려와서 이제 북한 선장 땅을 들립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둘레길 해안길을 타고 쭉 돌아갑니다 이제. 어, 해변 둘레길은요 시작 부터서 아주 너무 고함 듭니다 이야 이쪽 해안도로는요 야자매트도 너무 잘 깔려있고 길도 넓지는지하고요 넙찔 파도소에 들으면서 그러니까그 어디 못지않은 아주 둘레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둘이 데이트하기 정말 좋습니다 낭만요 따로 없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 정말 없던 낭만도 생기네요 <웃음> 아 이제 파도소에도 들리고요 산쪽에는 진달래로도 피어있고 한성역에 딱길어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후 뒤돌아본 상상 제일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이길 꼭 한번 걸어보셔야 되겠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에, 육지가 돼가지고요 뭐배 시간 연연하지 않고요 정말 하루 차분하게 걸수 있는 저 해안길이요 정말 낭만이 진짜 너무 너무 다시 한번 바다 전망으로 내려가봐야지 그냥 도저히 못 가겠네요. <웃음> 우리 대문 그립이네. 오, 나무 대크길을막 건너면요. 작은 해적장 하나 나옵니다. 야 아, 이거 꼭 나만의 해적장 같은데. 네, 산책자 끝나는 길 부분에서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미니 해적장에서요. 무조건 치킨 하시면 됩니다. 저 멀리 지금 장사금 해석장이 아, 보이는데요. 아, 제가 수영 못하지만요. 올 여름에 수영구 있고 진짜 꼭 한번 오고 싶습니다. 해안 절경도 아이 o 귀 t 개색들이 이이고 n 이 멋진 곳에서 또시시도 하시고요. 이쪽에는 낚시도 할수 있고요. 차를 가지고 들어 don't care. I d o n 이 care. 또 많이 나온 care. I don't care. I d 오셔가 care. I d o n 고 care. I d o n 멋진 해변도 즐기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캠핑을 하셔도 좋겠는데 에. 오 여기는 또 멋진 돌담들이 이렇게, 이렇게 쌓아놨을까요 <웃음> 아, <야. 웃음> 돌담로서 으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주 멋지게 놓을 수 있을까요? 에, 저희들은 섬둘레길 2기를 다 걸거요. 섬둘레 1기를 또 걸어보겠습니다. 장사 해수욕장하고요, 아예 백야대교까지 한눈에 아주 해안도로까지 조망이 아주 되고 막막나도 섬둘레길 1코스 우회전. 둘레길 1코스는요, 사도가 한눈에 보이면서 저 길도. 너무 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산타바 해변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산타바 가는 길로 흔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옛날 해안 쳐서 건물들도 보이고요. 저기 떠나가는데. 남포 등대를 보고요 이제는 천성대로 갑니다 천성대 가는 길도 역시나 잘 만들어졌습니다 천선대 내려가는 길입니다 꼭 가봐야 되겠죠 천선대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런 멋진 곳을 놓치고 왔서는겠습니다 정말 이 코스 이것도요 이쪽 코스가 더 아주 웅장하고 진짜 진짜 진짜 멋있네요 멀리 본 공예나라도 하고요 신선대 모습도 정말 절경입니다 여기를 안 보고 와서 너무너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리고 남도 막걸리가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신선들만 놓을 수 있는 이런 절경들이 있으니 막걸리가 맛있을 수 밖에 없겠죠 네, 신선대 내려가는 길인데요 주상절리, 쌍용굴, 신선샘까지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요 신선대라고 신선이 살만한 곳이라 하 붙여진 이름으로 주상절리, 쌍용굴, 신선샘이 있으며 공나로 우주 발사장이 정면 위치하여 우주선 발사시에 뉴포인트가 되기도 한답니다 낭도는 이렇게 멀리고 좋은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아, 안알려져 있을까요? 우와, 진짜 뭐 다른 곳갈 필요 없네요 너무너무 아주 에, 길도 좋고 모든 것이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낭도 낭만계 뭐 신선이 따로 있습니까? 에, 오늘 천선대 신선대 에, 그리고 울릴 길 1, 2코스를 다 돌아보니까요, 야, 이쪽 정말, 낭도 낭만길은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요, 예, 주정이 들려서 낭도 막걸리 하나 내고 오시면 정말 신선되어서, 신선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예.